정토에 가면 어머니를 뵐수 있을까요? 정토에 가면 어머니를 안 찾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토에 일단 가세요. 또 거기 계시면 뵙고 그렇죠? 또 이렇게 또 윤회 타이밍 안 맞아서 못뵐 수도 있잖아요. 또 언젠가 만나는.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의 삶만 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드는 마음은 그대로 우리 인정하자고요. 정토 가서 또 뵙고 싶고 그렇죠? 저도 그래요. 정토 가서 뵙고 싶고 다하 다. 하다. 음, 이 마음은 이 마음대로 소중하다. 그런데 그건 저는 인정해요. 제가 정토 가면 또 다른 마음일 거다. 그때는 또 그때에 맞게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항상 기본은 뭐예요? 아공 복공 구공의 관점. 늘 나의 현존은 나의 근원적 현존은 참나다. 참나의 현존이 있기에 에고도 현존한다. 법공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. 사후 세계건 이 물질계건 다 참나의 작용이다. 구공 육바라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.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다. 이렇게 기본 진리, 기본기를 다지면서 내가 처한 곳에 최선을 다하자. 여기 처에서는 이번 생이라는 좁은 시야를 갖고 보니까 슬프고 답답하고 뭐 어머니도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초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고 고감정은 고감정대로 소중하고요. 또 우리가 정토 가면 거기 가서 또깨어서더더 더 우리가 또 보람찬 삶을 또살수 있다.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인간관계 틀로 볼수 없을 거다. 더 폭넓은 인간관계의 차원에서. 거기 가면 은 이번 생의 어머니만 만날까요? 전생의 어머니는, 그 전생의 어머니는. 어머니들 줄 서세요, 뭐, 이래야 되네. <웃음> 재밌죠?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거예요.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보자고요. 그래서, 이거, 이거 이, 이, 지금 이 감정도 소중하지만.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1초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,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, 그런 일도 있었어요. 10년, 10년도 된것 같은데. 그 잠을 자는데, 하, 되는 일 하나도 없이, 최악이다, 해가지고, 몰려가지고, 학당도 안 되고, 뭐, 최악일 때예요 진짜 뭐, 이도저도 다안 되고, 최악일 때,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할 거냐, 최악일 때, 잠을 자는데,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안았어요. 안고 딱 눈을 떴는데, 깨버린 거죠. 근데 그 안았던 촉감이 그대로 남아있는, 어머니가, 아서 한번 안아주고 가시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. 우리는 도반이에요. 부모, 자식 간에도 도반이라고 보자 그랬잖아요. 도반, 영원한 도반, 인연 있는 도반, 그 중에 친한 도반들은 더 같이 함께 도닥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? 예. 우리는 도반으로 생각, 가족을 도반으로 생각하고 항상 또막더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은 도반이 있죠. 그런 도반으로 넓게 보게 될 겁니다. 정터에 가시면. 지금은 좀 매몰된 시야가 있더라도 그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. 저도 매몰돼 있죠. 누구나 다이 조건에서. 물질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조건과 연계 차원에서 살아가는 또 다르다.